방송인 지연수의 기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이혼의 써요에 출연했던 지연수씨가 마스크 12만장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지난 25일 지연수는 한다헬스케어와 5천만원 상당의 kf94 방역용 마스크 12만장을 기부했는데요. 지연수가 기부한 마스크는 여름철에도 사용가능한 기능성 제품으로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쓸수 있게 다양한 사이즈로 구성됐습니다. 마스크는 경기북부 아동옹호센터, 위정부 엑소더스, 구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천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법인 시내원 양주시가족센터 등 경기도 소재의 지역센터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다 헬스케어는 지원수가 지난 6월부터 모델로 활동 중인 기업으로 회사의 지원으로 기부가 성사되었습니다. 지연수는 소속사 s d r e a m y 를 통해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으로 지금의 제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방법을 찾던 중 제가 할수 있는 일들부터 조금씩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미약한 도움이 남아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라며 기부에 대한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한편 지연수는 2017년 kbs 예능 살림하는 남자들과 mbn 동치미에 연이어 출연해 대중의 눈도장을 찍었던 지연수는 최근 tv조선 예능 우리 이혼했어요투 자본주의식당 등에 출연해 진솔한 모습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바 있습니다.